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영상이 바로 공명 영상이었어요. 사랑해 주셔서 이 편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이 댓글 중에서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 실제로 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 바로 변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오늘 공개할게요. 구독할 시점 특히 오늘 이 방법은 코맹맹이 소리나 아기같은 목소리가 컴플렉스인 분들에게 가장 쉽고 간단한 공명연습법인데요.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두 가지 주문이에요. 멈, 멈, 멈, 멈, 멈. 그리고 두 번째 우이두 가지 주문인데요. 멈 이라는 글자 자체가 멈 입 안쪽 자체를 굉장히 둥글고 좀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우의 경우에도 풍선을 불때음 이렇게 부는 입 모양을 만들어서 우한 상태에서 이만쪽 공간을 좋은 악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동굴 울림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두 글자를 활용해 볼 건데요. 우리 이왕이면 은 호흡, 발성, 공명 이세 가지 3박자가 잘 맞춰지기 위해서 호흡부터 한번 가다듬고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시점. 우선 소리의 원료가 호흡이기 때문에 좋은 울림을 만들려면 호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시세요. 호흡을 마실 건데요. 이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깊게 호흡이 들어가야 돼서 배도 조금 나오고 옆구리도 조금 나오고 몸이라는 악기 자체에 호흡이 쫙 들어가줘서 확장되는 걸 느껴봐주세요. 그래서 호흡 마시기 마신 후에 이 호흡이 나오면서 소리가 돼서 그냥 나가지 않고 이안쪽을몸이라고 둥근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후에 멈, 멈, 멈, 멈, 멈 혀뿌리부터 광대 위쪽까지 요렇게 약간 박스권 요 박스 공간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한번 해보시면서 입 안쪽이 찡 하고 울리는 걸 한번 느껴보실래요? 조금 더 의식해서 입 안쪽 공간이 뒤로 그리고 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입천장과 뒤에 있는 여린 입천장 연극에도 하품하듯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해볼게요 몸몸 몸몸 몸 두번째 방법은 우리 입 안쪽이 풍선 이라고 생각했을 때 풍선 입구멍을 한번 쭉 막아 주시고 채워 볼거예요 안쪽이 빵빵한 둥글둥글한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음 해볼 건데요 이때 간혹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울림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코 하나하나가 소중한 원료이기 때문에 바람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성비 높은 소리가 날수 있도록 바람은 덜 내보내고 입 안쪽에서 하나라도 더 울림으로 바뀌어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도 바람이 덜 나가게 음 만들어주시고 한번 울려볼게요 이 안쪽에서 찡 하는 진동, 파동, 울림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찡.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금방, 어, oh, 진짜 울려요 하시는데, oh, 나안 울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혹시 너무 높게, 우,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입 앞쪽으로, 우, 이러고 있진 않은지 해봐 주세요. 민지적 시점. 제가 그래서 신문기사 하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일단 여기를 경유하지 않고 그냥 질러 나가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 시장은 이날 미국 경제지표효전에 주목했으나 유럽주요정시가 29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뻑뻑하고 스타카토 같이 지르는 소리가 난다면요 뭉개구름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이만쪽을 오, 좋은 둥글둥글한 공간으로 하품을 한번 해보시고 네, 유럽의 주요 증시는 29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지수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0.9% 빠진 15,15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만족 공간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서 울림 지점을 느껴보세요 민지적 시점 자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주문 멈, 멈, 멈, 멈, 멈, 우 이거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 전에 호흡 많이 채워서 그 호흡으로 소리 만들어주는 연습 꼭 잊지 말아주세요. 또이 밖에도 저에게 듣고 싶은 주제나 이야기 있으면 댓글로 제안해주세요. 좋은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적 시점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